채식주의자인 어느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그는 다름 아닌 좀비였던 거였습니다. 갑작스런 좀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는 상처를 입고 집안으로 대피를 합니다. 상처를 입은 여자는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쇼파에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잠시 후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고 친구는 몸이 아픈 여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데 today, right? 하지만 이미 좀비가 되어버린 여자 결국 좀비가 된 여자는 남자친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좀비의 공격으로부터 남자는 좀처럼 여자를 떼어낼 수 없었죠. 그러다 남자의 눈에 들어온 칼 하지만 집는다는게 칼이 아닌 바나나였네요. 결국 좀비에게 공격을 받는 남자 그런데 여자는 남자가 아닌 바나나를 공격합니다. 채식주의자였던 여자는 좀비가 되어서도 채식주의자였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온 여자 그리고 마을은 이미 좀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격 대상을 찾고 있는 여자 앞에 다른 사람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공격 대상은 채소 다른 좀비와 다르게 인간을 먹지 못하는 여자. 다른 좀비들이 보기에도 여자의 행동은 참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정이 넘치는 좀비 마을에서 이후 좀비에게서 먹을거리를 나눠받아도 억지 못하는 그녀. 음음 <웃음> 다른 좀비들은 인간의 살점을 나눠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놀림을 받는 그녀. 슬픔에 가득 찬 그녀는 당근을 씹으며 마을에서 벗어나려는데 이때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채식주의자 좀비였습니다. 서로 한눈에 반한 두 좀비는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데 이렇게 운명처럼 만난 두 좀비는 뚝배기가 되고 맙니다. 역시 좀비에게는 해피엔딩이란 없었네요. h t Yes, you may a <laughs> <laughs>